둘셋 브레뉴 안녕하십니까? 저희는 리디씨입니다 <웃음> 네, 저희는 저희 음악법 영상에 쓸 플랜 카드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모였는데요. 각자 센스 있는 문구들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, 그럼 한번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. 예. 네. 아하. 그 이런 이런 거는 또처음이어 가지고 이제 조금 네. 한 명이 대표로 잡고 제가 자르겠습니다. 팬이 데 펜없없 u r s later, 2 h o u r 칼집 a t e r Oh, 어요아 이거 칼 h t o u r w o s h l o a r s l t e a r t e r 니 s h 이 이쁘게 잘하셨네. 잘, 잘 만들어 네. 너무 힘들었어. 응원권 연상 찍을 때 유용히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하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런 거 만들어보신 적이 있어요? 두 분은? 어, 처음 아, 만났네. 그죠? 블랙카드? 블랙 블랙카드는 처음 봤나? 뭐. 막 옛날에 체육대회 같은데 이런 거 만들어보신 적한 번도 없으시죠? 어, 때학어때 처음이 저희 어머니 미술 세미니다. 와. <웃음> 안믿겠지만나 유치원 때 미술 유치원 다녔거든요. 었 어렸을 때. 근데 그때 저 진짜 용지 소리 들었어요. 형분 저도 TMI 있어요. 저희도 나 미대생이에요. 근데 나 진짜 미술 잘고 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나 잘... 그러니까 유치원 때 그린 사진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린, 그린, 그린, 그린 진짜 저도 TMI 상 해야 네, 저 불조심 포스터 저상 받았어요, 입상했어요 저, 저 어. 초등학교 1학년 때 불조심 그거 캠페인 하는 거 그린, 그린, 그린, 우수상 받았어요 저도 저 입상했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상 받았어요 핑크랑 보라, 뭐금 색깔 핑크, 금색이랑 보라 저랑 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죠 근데 옷 중에도 보라 색깔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시도는 하고 싶은데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아, 기회가 된다면 보라 색깔 옷또 입어볼게요 아. 내가 제일 늦네. 항상 농구하면 내가 제일 늦는 거 같아. 항상 제가 중간이죠. 나옛날에 싱 신캐비켓성. 홍당무. 저도 공. 저 홍당무 아, 네. 출연했잖아요. 제가 저가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. 야, 제 어린 <웃음> 시절 별명이 홍당무. 정말 재밌 좀... 아, 설마 성이 홍시. 맞아. 홍길동, 홍당무, 홍만탄, 홍삼. <웃음> 어렸을 때 홍당무라는 거는 진짜 싫어했었어. <웃음> 근데 지금 겨우 위로 올라가는데. 어, 아, 혜종이. 아, 색종이 언니. 어, 어, 예스, 예스. 못할 것 같아. 거의 다돼 갑니다. 야, 미라크. <웃음> 다시 해야 돼. 와! 와! 이거 막 보통 보면 요막 이제 말좀 하면서 아 죄송한데 제가 집중할 말이 없어서 말좀 하면서 하니까... 하, 하는 게없더까요 성준 씨, 성준 씨아 너무 말 말씀이 없는 거 같아가지고 칼들 때는 조심해야죠. 아 그렇죠 그렇죠. 아 근데, 근데 저도 성준 씨 내가 망했어. <웃음> 다시 해야 돼. 잠금 <웃음> 너 따라 해야 될거 같다고 <웃음> 말을 해야 돼. <웃음> <웃음> 종환 씨네 사인펜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? 네. 예. 왜말기 나아. 고기요저기기 저기요. 저기요. 저기요. 저기요. 저기요. 저기요. 저기요. 저기요. 저기요. 저요 저기요. 저기라라라요 찬스 찬스 기요저기기요저기 찬스. 찬스 저기요. 저기요. 저기요. 저 빨리 읽어주세요. <웃음> 어 <웃음> 미안해, <웃음> 화이팅. <웃음> <웃음> 저거 사인펜 좀... 사인펜 줄까요? 줄까요? 빨간 줄까? 매직 줄까요? 빨간이, 줄까? 빨간이 <웃음> 줄까? 아, 빨간이 지구나? <웃음> 뭐뭐줄 거라고요? 금, 넓게 줄까? 넓게 줄까? 왜? 빠질 수 있는 건데요? <웃음> 와! 봄. 놀라지 않습니다. 아 진짜.. 네, 네. 안이지안이이지나세풀 장인들 풀 뚜껑으로 붙인 거. 풀 음. 뚜껑으로 붙인다고 이거 아. 시간내 저희 다 했습니다. 지니! 아. 지금 제가 필요하지 않다면 다시 필요하실 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잘... 우와, 대박이야. 진이야 기억되고 싶어 틀어줘. 무슨 소리영 일우영김시윤 <웃음> 어! <빠들 수 경우는> 홍성준 윤정환 기억해 감미로워다시 <끼네 내> <고살버> 에ん네 Gaia!